스디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팀포 플레이 시간을 3,330시간을 찍은 의미로 제 이름을 3 HOURS MORE 3시간 더해서 3, 3,333시간을 찍는게 목표입니다 딱 3시간 플레이하면서 필요한 클립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네 일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왜이래 왜, 왜 안되니 자 아무튼 이렇게 게임을 켰고요 자. 한번 3시간 남았으니까, 3시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상에>. <웃음> 야, 색부터 이 모양이야? 최고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정말 최고다. 시작부터 이 모양이라니. 오 좋아. 저 스파이를 경수들 맞춰야 되는데. 최대로 어디가 다들. 오 스파이 온다. 저거 맞춰야 되거든요.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웃음> g 지하 <웃음> 파이로 온다. 방가자슬자 <웃음> 저기 있다. 피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살았다. <웃음> 오케이. 자, 일단 저희는 스파이한테 병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도 변장 안 하고 있는 스파이요. 변장을 하고 있지 않은 스파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 이런! 그래 오 좋아 됐어 됐어 어았다 일단 다음은 메딕을 합시다 메딕으로 우버를 모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건 지금 메딕을 모으는거야 아유 우버를 모으는거야 좋아요 <웃음> 우버 거의 다 샀어 저돈 때문에 어쨌든 살렸습니다 갑시다 들어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Push, <웃음> <웃음> 아, 아주 좋아요. Push, push, push. 이런? 난 이들이 정말 싫어. 실 받으면서 메딕 부르지 마라. 아니. 도망이나 가지 말라고. 좀뭘 잘하면 불러 되지만 잘하는 건 없이 그래 알았어 체력 없었으니까 이해해 준다. 내라 가자. 할수 있어. 아니 움직이 그 움직이든가. 안너힐안 아, 해. 응, 어, 알아 와, 정말 노답이네. 이 팀도 나가야겠다. 이긴안 돼. 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그걸 생각 못했네. 준비 시간에 <웃음> 우버 모은 다음에 쓰면 되잖아. 그걸 몰랐네. 오케이, 좋아. 다 됐습니다. 아 불안해요. 제 불안해. 아, 가라고. 저기 가라고. 왜안 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죽어 인간아. 뭐냐? 날왜 <웃음> 킥해? 뭐하는 애야 얘 대체 후 뒤에 매.. 뒤에 스페이비 오케이 알았어 메딕은다 끝났습니다 니가 진다 이것도 내가 져응 안돼 좋아요 내한테 불꺼짐 받고 오케이 좋아 먹자 좋아 이거야 됐어 헤비 먹는 것도 됐습니다 번더 뭐야 너네 와 저거 진짜 세다 쟤좀숙여봐 이제 뭐해야되냐면 엔지니어 합시다 트리포 지어서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요 저는 팀을 위해 3단 센터를 지어야겠어요 이거에 죽네. 띠용 이거에 죽네. 재단은 작자고또 죽어? 아니 뭐 사방에 있어. 스파이가 올 겁니다. 곧올 거에요. 나확신해 그래, 오죠. 내가 뭐내 쪽에 빨리 말할게. 별일이 있어 2못막죠아못 <웃음> 깨죠 좋아요 여기까지 테포를 했습니다 트래퍼했고 헤비했고 엔진 건물 이건 뭐지? 아 옮기는거 좋아요 마지막 한번2 1 1 잡고, 잡고, 잡 좋아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안 되는데. 파이가 있다고? 어디? 어디있는데? 어 이걸 써도 괜찮겠는데? 아주 좋네요 아군, 아군 스나가 이렇게 자라테를 던져주니까 아주 좋네요 우와, 아, 까비. 터졌네요. 근데 텔포는 아직 무사하네. 비용 이건 진짜 텔포가 터지면 진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직 아군들이, 어, 역시 터진군. 이쪽에 같이, 같이 막아봅시다 자, 위쪽을 확인해봅시다.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없어? 아업으면 아주 장땡이죠 아개이들공찾길 <목소리> 개꿀 근데 여기는 뭐 <웃음> 금속이 널려있어서 굳지 <웃음> 안가 되겠다 모르는 리비 친구를 위해 이단계까지만 어깨시켜줍시다 오케이 2단계 됐으니까 저희는 다시 뜹니다어 텔퍼까지 <목소리> 오. 뭐이런 고마운 아니 이렇게 고마운? 한번 모험을 해봅시다 모험을 한번 해봅시다 <웃음> 모험 모험을 한번 해봅시다 좋아 받았어 뭐야? 받아? 아, 받는데? 이거, 이거 아주 띠용이잖아?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라! 이런 똑똑한 엔진들 같으니라고! 아이 고마워라! <웃음> 아이 고마워라! 뭐냐 얘는? 얘 아니고? <목소리> 쳐줘도 돼? 이거 알아서 해줄 거야? 어. 이 <웃음> 아, 귀엽기네 I'm moving this. o h eh? 좋아요. 이거 다 했고, 끝난 건가? 끝났네. 이제 스파이를 좀 해서 괜찮겠어요. 스파이 좀 해봅시다. 매등 여기 있네요. 매등 캐워봅시다. 어, 위험했어. 어, 좋아요. 제발. 안돼. 몬버그야 안돼. 유호. 투명 대모한테 죽었습니다. <웃음> 이런. 느는 거야. 들킨 김에 밀어. 좋아. 어차피 들킨 거 밀어 는 겁니다. 뭐 하냐? 하나 있네요. 안녕? 오, 더블크릭. 어, 더블 크리. 망한 거예요. 망한 거야. 잡고 죽자. <웃음> 아니, 니마. 왜,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웃음> 어? 어? 어? 어? 뭐지? 나뭘본 거지? 아 지금 되고 있는 거구나. 음, 안돼. 이쪽에 파이로. 제발. 제발 좀 잡으면 어디 덧니이 어, 잡았네. 파이로 잡고, 자음은 스타우 잡고, 파이로 다시 한번더 잡고, 헤이헤파 헤헤, 헤헤, 헤헤, 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 어, 꺼져. 불행 중 다행이지만 네가안 꺼졌을 때 꺼졌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땡큐. 와, 이게 안 맞네. 메임이 붙여진 걸까? 과연? 진짜로? 저 미트샷을 못 해. 그래도 5 0밖에안 돼. 5 0밖에안 돼. 어째서야 센트리 확인 좀 하고. We have taken the enemy intelligence. <웃음> the enemy intelligence. <웃음> 아, 진짜 내 인... 맞으면 죽어. 그러면 <웃음>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흐헤 <웃음> <웃음> 잡았다 잘하는 스나도 랭크 앞에서는 허무, 허무하네요. 상관없습니다. 딸피 제거. 스파이 제거. 우와, 들켰어. 땡이. 아, 잘 쓴다. 쟤 뭐냐. 얘만 잡자 뭐냐 얘 어? 어허? 나와가지고. 아. 왜 나와가지고! 왜 나와가지고! 에! 죽었어! 어? <웃음> 얼마 남았을까? 20분 남았네요. 저요. 20분 남았어요. 이거 뭐냐? 뭐냐? 뭐냐? 뭐냐? 아, 스카우. 자, 다 끝났습니다. 이 게임에서 나가고, 제 프로필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시간이 부족해 좀더 합시다. 그래서 그 조금 남은 걸 더하기 위해 다시켰습니다 가자 1 minute 3 7 later. 지금 제가 너무 집중하느라 아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어요 나이 그냥 엔지가 센트리 잘만 이거 랭글로 들어줘도 그냥 게임이 쉽게 끝나요 데이득이야 <웃음> 프로필보고 베이스인줄 베이스에 맞는데 저도 그런 <웃음> <웃음> 잘도 잘도 그런 소리를 게임 끝났네 우 우에게는 무한 무한 1단계 디펜서가 스 있으니까 아이고, 마워라 <웃음> <웃음> <웃음> 미치겠다.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자 여러분 드디어 3,333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에요. 빠이!